어? 이거 엄청 크런치한데? 응. 맛있는데? 어, 이거 맛있는데? 어, 이게 야, 싸구려 야. 맛이 아니야. 이게 보급 맛이야. 한국국수가 되게 어게안 들었어. <웃음> 아, 되게 좋아하네. 비싼 어, 맛을 비쌀 것것 같아. 응. 이거 한국에서 배울 것 같다. 좋아요, 구독, 알라루 설정. 짜호 워스 정연. 워스 정연. 와스민노 저희 과자 먹기 리액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편에 저희가 이제 짭짤하고 인생 맥주안주 찾기 아아 어, 어, 아주 맘에 든다. 아. <웃음> 사실 이게 지금 두 번째인데 저희가 잠깐 5분에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정연 네. 씨가 지금 과자를 하나 다두 <웃음> 번째 <웃음> 이완 과자! 두 번째는 달달하고 고소한 과자 먹기 전에 저희가 요것도 이제 저번 짭짤한 과자 먹는 때처럼 같이 곁들여서 먹는 아, 거 네. 있어요. 합겠습니다 네. 네. 예, 네. 녹차예요. 이게 아리산 음. 고산차라는데 음. 음. 아, 근데 맛은, 맛은 괜찮은데. 그래또 달달한 거에는 또 이런 걸 먹어줘야 또. 그치, 개운하 어, 내가 그 대만 전통 과자 먹을 때 달더라고, 그냥 먹으니까. 근데, 아, 그래. 어, 이거 차라, 차로, 차로 먹어라. 차랑 먹으면 훨씬 나아. 아, 원래 좋지. 원래 다가갈 때 이런 거 많이 먹잖아. 아, 이런 거. 그렇게 고향 있는 사람들이 아니어가지고 <웃음> 나도 저희 TV에서 많이 봤어 <웃음> 애초에 이, 저기 차를 들려먹지 않지 요즘은 다 커피 마시니까 아, 어. 특히 어. 한국은 어. 차보다는 커피를 마시잖아요 그래서 준비는 다 됐고 제. 맛을 봐야죠 과자 네. 두 번째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편보다는 지금 이게 좀 기대돼요 달달하니까 아단걸 좋아해요? 네. 과자는 원래 좀달달해야맛있잖아요 아, 네. 초코파이 런거 맞아 민호 단이 네. 쌩을 안 가요 어, 이거 이거 웬만맞춰보 이건 뭐, 야채 크래커구나. 어, 딱크래커거든데 생긴 것도 이 안에 짭짤하고, 고소한 느낌? 근데 이게 단 거예요? 달거나 딱 고소한 건가? 아, 이거? 근데 이거 고소할 것 같아. 이거 딱. 아, 당근이. 노랑탕 <웃음> <웃음> 이거 비건인데, 거의? 어, 비건인데. 어? 되게, 되게 전통 과자 느낌인데? 약간 먹었던 포우랑 비슷한 느낌인데? 그래, 한번 먹어봅시다. 어? 음, 낙차 음, 과자네, 건강, 진짜. 건강, 건강한 맛인데? 어, 아주 건강한 맛인데? 약간 두부 과자만 나는 어, 그래, 그래, 그래. 우리 야채가서 있잖아, 케첩 찍어 먹는 거. 어, 그 야채 타임이야. 어, 야채 타임이야, 야채가서. 또 매콤한데? 약간 매콤하고 짭짤해요. 뭔가 먹고 차 먹으면 매콤한 게확 올라오긴 해. 후추 향. 아차이뽀비아차이뽀비아 응. 음. 이건 역사가 있대. 또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그래 그런 느낌이야. 옛날에 그래, 사람들이 그래. 남은 무 있잖아. 말리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잖아.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대사람 들어와서 밀가루랑 같이 튀겨서 만는 거. 아, 야채랑 아. 이제 무. 이렇게 어쨌든 해서... 약간 건강한 식감이에요. 매콤 고소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딱그딱첩 깨먹으면 맛있겠는데? 진짜, 확실히? <웃음> 야채 타임처럼. <웃음> 두 번째. 아, 요거, 요거, 아 이거... 아 모르겠구나. 이거는 리노 스타일아 아, 보여줘요. 그래. 오, 무게도 오, 그래? 오, 오, 어? 무게도 흡직해요. 아 그래? 지금 오, 식소 포장을 오, 하지 않았는데 색의 과자의 느낌이 다 기대가 됩니다. 색깔도 두개야 파이가 있고 몸에 안 좋은 게안 들어가는 거예요. 빵빵빵. 뭐 뭔지 모르겠지만 딸기가 그려져 있는... 딸기랑 초코맛? 오, 약간, 그렇게. 오, 오, 오, 오. 이 정도 뭐? 포장이 되어있네. 하나씩 먹어봐야지. 어, 이렇게 포장 맛이 있고, 하나는 초코, 하나는. 그럼 아, 많아. 많아. 어 근데 생각보다 딱딱한 느낌. 초코 맛은 안에 땅콩 크림 들어. 아주 맛있네. 음. 아 이거 맛있네. 야 이건 이건 녹차다. 같아. 아, 이거. 아 이건 진짜 티타임 형이다. 음. 맛있는데 많이는 못 먹고. 당해 진짜. 이거는 <웃음> 네, 진짜 다과이 분이 어울리는. 이게 초코보다 땅콩 버터 맛이 많이 나. 음. 확실히 이제 대만 우리가 음식 먹으만좀 느끼는 거지만 대만은 좀 맛이 좀 강하고 향이 좀 강한 거 같아. 음. 어, <웃음> 어 딸기 맛이 맛있네. 진웨이 파이. 이건 음. 대만의 초코 파이래. 음. 아. 안에 땅콩맛이랑 딸기맛이 들어가 있고 사실 땅콩맛이 제일 클래식한 맛이에요. 아니, 이거 초코보다 기가맛이잖아 어, 맞아. 어. 클래식한... 딸기가 그런... 좀 달달하네. 그런 그래, 이거 그래. 요거, 요거 지금 내 생각에는 원픽이 될것 같아, 무두에. 그 어. 확실히 이거 달콤하고 고소함으로그는지 아까 맥주보다는 이 차가 좀 훨씬... 어. 두개 먹어봤고 맞아, 맞아. 세 번째. 이거는 개구쟁이가. 개구쟁이가. 어. 이거 뭐라고, 뭐라고 써있는데? 아, 어, 코코넛이다. 엄거뺄 네. 그러니까 뭐, 수도 있어 꼬마가 아. 해적 모자를 써. <웃음> 이건 과자에 달리는 모래도 아, 아. 있나본데? 과자에 아, 컨텐츠를 아. 많이 넣어놨어. 과자가 뭔가 내용을 많이 맡겨본 것 같아. 아, 아 코코넛이 아, 네. 어, 근데. 생긴 게 바나나킥이네. 바나나, 바나나킥 반 잘린 느낌인데. 이거 맛있는데? 애들이 좋아하는 맛이다. 과자 이름은 꽈이꽈이 퍼넛 버터맛. 대만에서 오래된 과자래. 포장지에다가 메모지처럼 쓰고. 있어요. 어 메모지가 있어요. 있어, 메모지야 이게. 아이다뭘 쓰기가 되게 불편한데. 비닐 가지고. <웃음> 내 집으로 가서 쓰면 되니까. 저는. 유성으로 써야 요 어, 유성 <웃음> 꽈이꽈이의 뜻은 착하다. 잘해라. 그래서 그럼 착하다 착하다야? 아기들한테 <웃음> 주는 과장 같 <웃음> 아니, 아니, 꽈이 꽈이 했듯이 음. 통째로 그래서 출근할 때 포장지에다가 뭐.. 컴퓨터 빠이 빠이 음? 컴퓨터 오늘 화이팅 뭐 약간.. 이런 거를 적혀있으면 은 컴퓨터, 컴퓨터 고장 나지 마라 아, 어, 아, 오늘 제발 잘을 그래. 나랑 잘, 잘, 잘 하자 어, 어. 파팅내라 화이팅 같은 건가 대중적인.. 대중적인 문화 아니지 되게 소녀.. 아 소녀소녀한 감성인데? 이과자에서 이걸 판매 전략으로 만든 거 같잖아 <웃음> 어. <맞아. 웃음> 그치 그치 우리도 빼빼로 같은 거에 그래도 뭐 사랑하는 거들아 있어 있었구나 <웃음> 처럼 해놓잖아요. 노래가 궁금하네. 노래가 맞나 이게? 신가 노인가이 음. 노래 노래 노래. 아 이거 있네. 노래 이제 나중에 나이트가 불러줄 거예요. 아저씨 아, 나이트 연습해 오고 <웃음> 나이 노래를 잘 하는 게 아니어서. n o p 요거는 나이주가 나한테 선물을 항상 자주 하는 생각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해서. 1편에서 짭조름한 거는 포장이 다 그냥 봉지 포장인데 응. 이거는 다 이중 포장으로 내서스는 응. 네. 네. 어, 약간 거. 고급스러운 고급 맛을 하는 거. 거. 어. 근데 너희 입맛에도 잘 맞고 특히 민호가 좋아할 것 같아. 음. 이는 싱크대에 써서 먹어야겠다. 음말도 <웃음> 음. <웃음> 음, 그치 그치. 아 이거 진짜 눈태들로 아. 보여요. 이거 너희가 아. 좋아할 것 같아. 어을것 같아. 무모이 진짜 좋아하실 것같아맞 과자 이름? 딴지앤에그롤 고소하고 우유향이 우유 가득한 과자. 음. 음. 아니 이거 우유나 대만하면 홍차잖아요. 홍차랑 먹으면 좀잘 어울릴 것 같은 맛이야. 근데 이런 건 차랑 먹으면 더.. 그러니까 과자를 그냥 먹어도 되는데 그 맛있는 게 배가 되는 것 같아. 이거 먹을 때 진짜 조심해야겠다. <웃음> 이따가 점심 좀 해줘요. 어, 예, 다섯 번째죠? 어, 다섯 뭐. 번째. 근데 나 이거 처음 봐. 맛있을 것 모르겠는데, 같은데? 이게? 초코 맛인 것 같은데? 응. 크런치 초코? 이것도 이제 먹을 때 조심해야 될것 같아. 크런치? 이것도 국가기게 맛있어. 엄청 아, 빠있버릴것 어. 같은데. 아, 특이한데? 어. 쿠키인데 이게... 아니, 이게 좀 부서진 거야. 고가야, 고가. 국가. 4개밖에 네안 들었어. <웃음> 아, 빨리 가데 아, 물... <웃음> 부서진 거야? 아, 부서진 것 같아. 원래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건데 아, 이렇게. 아무래도 이게 한국으 오면서 좀 부서졌네. 이거... 한 사람당 많이 먹는 거같 어, 이거 같애. 되게 맛있어 보인다. 맛있으면 하나 더 까고 초코프이는거 같아. 뭐? 어? 엄청 크런치한데? 응. 음, 좀...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내하나쯤 어. 먹어도 되겠다. 약간 야. 다크 초콜릿 어, 맛이야. <웃음> <웃음> 역시 비싸게 맛있는 건가? 음. 이게 싸구려 맛이 그래. 아니야. 이게 고급 맛이야. 야한 박스에 네개 밖에 안 뜯었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초콜릿 크라운치. 나이츠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 아, 잘들었나 보네. 이건 다크 초코 맛이라서 더 진하고 맛있야 어, 알겠습니다. 되게 좋아하네. 어우 아, 주머니 하나씩 얹어 봐라 이거 어, 어, 어. 비싼 맛 같아 이거 아, 응, 한국에서 별거다아그 정도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예. 표지를 봐도 딱 달게 생겼어요 그거 봐, 그거 봐 응, 음, 봐. 봐요 어. 단지 색깔을 왜 주황색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 어? 다르기 아니야? 어? 아니야, 달라 똑같기도 하 이거 마이큐 짜하다거죠 치치루짜. 이 초콜릿은 좀 달지면 맛있어.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되는 매력이 있어. 음. 안에 엿이 들어가 있고 음. 아, 그래요 아, 그래. 땅콩파 정말 환상 좋아. 야, 그래. 그래. 아니, 이거 치아 약한 사람은 먹겠다. 그리고 이거 살찌는 맛이다. 아, 맞 먹다 보면 이거 겉잡을 어, 수네 계속, 계속 먹으 음, 이거, 이거 진짜 달다. 자 그러면은 제일 마음에 드는 걸 골라봐야죠. 이번에좀 어렵네요. 확실히 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맛으로만 따지면 요거에그롤 근데 에그롤의 단점이 아. 먹을 때. 아. <웃음> 종합적으로 하자면 요거. 이거 음. 맛있네. 진짜. 저도 이거 원리이아 음, 음. 그래? 음. 확실히 저는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나는 단과자보다 짠과자가. 근데 나, 나도 비슷해. 단단 음. 거는 많이 안 들어가. 아 다르네 나랑. 근데 이거는 약간 한국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어그식으로 아, 소원 어. 씨 나는 요거. 요거 아, 중에서도 요거 딸기 아, 다 요거 맛이 맛있더라고. 이게 맛있네. <웃음> 약간 애들 이게 있는 건 이거, 이거 맛이더라고. <웃음> 나도 아까 저는 1평 그 짭짤한 것보다는 달달한 게좀 입맛에 맞네요. 확실히 음. 내가 좀. 아, 아. 나는 짠거 맥주에다가 음. 그냥. 맞아. 아, 아. 맥주 같이 있는 건 나도 그거지. 데 아. <웃음> <웃음> <나> 지금 이거 <웃음> 생각보다. <웃음> 아니, <웃음> 생각보다 아니 괜찮다. <괜찮아요. 웃음> 초파이맞는게 괜찮다. 어, 약간 <웃음> 마음이 안. 어, 그래. 그래. 우리 이거 영상 딱이 장면을 꼽아서 나오겠다. 땡생도 맛있어. 쫄짝거림. 자, 우선 두 번째 시간도 여기서 재밌겠어요이번에 아, 어. 아, 확실히요. 달달하게 괜찮아요. 이게 당분이 몸에 들어오니까 텐션이.. 네, 어 기운이, 확 활력이 생겨. 아, 저희가 지금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지금 찍고 있잖아요. 아. 이거 먹고 나서 저녁에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좀 걱정이네. 아, 그래? 이걸로 단자먹고 이제 밥 먹으러 가면 안 들어가잖아. 아. 그렇죠? 근데 막상 그러니까 가면 또 많이 먹잖아. 아, 막상 가면 잘 먹지. 또 우리 술 먹을 거니까. 아. <웃음> 술부터 먼저 때려 아, 먹으면.. 은좀또 하고, 또리실 때. <웃음> 아 그럼 우선 오늘 두 번째 시간도 좀 재밌게 찍었고 저희는 이제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조심히 먹으면 이거 집에서 먹던 엄마한테 등짝 크니까. 생긴 건되게 가루가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조심조심 뭐어이씨 벌써 아이고. 장난 아닌데 벌써. 가루가 장난 아닌데 벌써. 괜찮아. 성소 진짜 다 내가 해놓으니까. 그러니까요. 맛있는 게 먹기가 힘들어 <웃음>